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발생 43일 만에 합동연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 보도에 따르면 은 아직까지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공사업체 그리고 원청 책임자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난법 위반, 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정확한 화재 원인을 측정하지 못한다면 어, 좀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산재 1위 국가인데요.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터에서 국민이 생명을 잃는 기업 그리고 그런 사건 없애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든 어떤 형태나 어떤 이름이든 간에 경제적 효율성의 이름으로 발생하는 안전소홀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재난과 참사 발생 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상규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비롯한 여러 제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